지난 봄, 20년 전 봄의 초입에 후련히 떠났던 그가 다시 전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걸레 스님 중광인데요. 이번 전시에는 1980년대 중광의 작품들이 선보였습니다. 중광의 등장은 당시 한국 화단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81년도에 전시했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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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중강 스님을 네.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여러 가지 한번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 네, 병장입니다. 네. 이런 중요한 행사 때는 오늘도 정성들로 입고 나왔어요. 네. 돈이 없으셔서 이렇게 입으십니까? 네. 아니면 좀 이것도 뭔가 독특한 걸 과시하시기 위해서 입으십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 입은 지가 한근 15년 됐는데요. 이 같은 옷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여행을 갈때 많이 입습니다. 근데 네. 첫째 자연스러운 사람인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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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낙서 같은 거. 그저 방해하면 그저 의뢰 낙서 같은 거. 이동 그래도 맨날 어머니에게 매맞고, 그래도 어머니에게 아고 살려다 빌다가 또 어머니 조금만 피하면또 낙서하고, 매맞던 기억. 그리고 뭐, 그래도 그렇게 놀긴 놀아도 그림 그리면서 이제 그 조금 글짓는 문장. 그런 건 상당히 좋아서 칭찬을 받고 있다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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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광은 1960년 25살이 되던 해에 이곳 경남 통도사에서 출가합니다. 구하 스님으로부터 삭발 수계하고 중광이라는 법명을 받게 되죠. 정진의 방편이던 그림은 중광의 인생에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중광스님은 뭐 고향이 제주도지만 여기 출가를 해서 구차자라는 큰 스님 밑에서 이제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고 무글중자지중자잖아 빛광자. 그무글중자라는 것은 중첩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거든. 뒤에서 이제 후광이 일어나서 어,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간복시키고. 저는 그런, 그런 뜻에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가 이제 제 방에, 선방으로 이제 다니면서 수행정진하고. 그러다가 한 10년 후에 다시 통도사를 와서 금당이라는 집 옆에 방을 하나 얻어서 그때 어떤 그림을 좀씩 그렸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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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을 의식해 분석하고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하나가 되고 결국 경지를 뛰어넘는 장르. 부 하나의 근원적인 생명의 파동을 실어 그리는 것. 중광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놀라운 힘은 바로 그것입니다. 중광예술의 근본이 획이다. 필핵으로 그 일필휘지했을 때내 자신의 호흡, 숨소리, 호흡이 그대로 전달이 돼, 돼서 튀어나온다는 거죠. 어떤 그 주저함도 없이 그냥 찰나로 순식간에 일필 휘지로 해내는 그런 것이 글씨의 생명이기도 하겠고 예술의 근본이기도 하겠고 중강의 경우는 그런 일필 휘지로 달마를 그려도 천이면 천, 만이면 다 다르게 그 구성되어지는 것 유화로 가서도 마찬가지 추상으로 가도 마찬가지 행위예술로 가도 다같이 한맥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 중강예술에 있어서 핵심은 그 획이다 그리고 그거는 그 생명력이다 중강은 역사 전통으로서 서화, 특히 필묵을 서구 유화, 아크릴 그리고 그 도자기 뿐만 아니라 뭐 행위예술까지도 녹여냈던 그래서 중광예술은 영광로다 모든 것이 융복합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어, 모델 전형이 된 작품들을 벌써 30년, 40년 전에 중광을 만들어놨다. 인간 중광의 오롯한 예술론과 열정이 된 것은 탈출하듯 떠났지만 늘 마음이 닿아있던 고향, 제주였습니다. 스님이 가지고 있는 DNA, 스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성, 모든 어떤 그 정신은 제주도 사람이거든. 제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그 어떤 영적인 세계는 또 다르다고 육지에서 가질 수 없는. 가장 원초적이고 솔직한 주제를 화두로 삼아 가장 통렬하게 열린 세계를 노래했던 중광. 동심과 어머니 그리고 제주는 그의 예술 세계의 근원이었습니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이곳에 중광미술관이 조성될 예정인데요. 제주 출신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공기미술관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미술관이 지어질 이 여기가 청정자연 제주의 가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거든요. 스님의 정신을 그 곶자왈. 이라는 그 지대와 연결될 수 있는 명상이라든가 또 이런 그런 체험 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스님의 작품의 세계를 제주에또 다른 다양한 문화와 요소와 어떻게 잘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중광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 제주에서 중광의 작품에 대한 기억과 기록 작업이 더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광이 남긴 작품은 고향의 문화 예술을 살찌우고 새로운 생명력을 만들지 않을까요? 제주를 찾아오신 관광객들도 중요하지만 제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다양한 작품의 세계를 같이 이렇게.